부평구는 지난 5일 산곡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문화도시 부평과 산곡 노인 문화센터의 협업 사업 부평 시니어 합창단 연주회 아름다운 시작이 지난 7일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일상의 여유를 더하는 문화부평 따뜻한 소식이 가득한 12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5일 삼국동 지역주민들의 수건사업인 산국삼동행정복지센터 건립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 산국삼동자생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산국삼동 신축청사는 총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242.8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집니다. 또한 내부에는 북카페, 민원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는 이번 신축 청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의 민원실을 조성하고 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지난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평 시니어 합창단 연주회 아름다운 시작을 진행했습니다. 부평시니어 합창단은 문화도시부평과 산곡노인문화센터의 협업사업으로 노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합창단은 올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매주 연습을 진행하며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개관식과 부평이동주민총회 행사 등 활발하게 활동하며 음악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해 왔는데요. 더 많은 계층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부평구가 지난 5일, 인천시의 2022년 디자인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부평일동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취약가정 방범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주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했다는 이유입니다. 부평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3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교육,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부모와 자녀는 함께 리스를 만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좋은 기운이 가정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부평구 청천이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부평구 안남로 일대에서 행복한 홀씨공원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도로 진행된 이번 행복한 홀씨공원 사업은 배롱나무 쉼터 공원을 가꾸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마을소통환경분과 중심으로 잡초뽑기 등 지속적인 공원 관리에 나서 주민 주도 사업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2023년 1월 5일까지 따뜻하고 희망찬 봄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참신한 글귀를 기다립니다. 부평구는 계절별로 짧은 글귀를 공모 및 선정해 글판으로 만들어 구청과 같은 주요 건물에 게시하는데요 다가오는 봄을 위한 여러분의 참신한 글귀를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천시 소재 직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1인 3편까지 부평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캠프 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캠프 마켓 시민소통의 날을 진행합니다. 부평구 다섯 개 동행정복지센터와 부평아트센터, 문화공간 시소에서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캠프 마켓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시민소통의 날에 참여하셔서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백꽃은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부터 꽃을 피워 2월에서 3월에 만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추울수록 더 진하고 큰 꽃잎을 피운다고 하는데요. 지난 7일 절기상 대설이었습니다. 24절기 가운데 가장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 때인데요.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죠. 올 한해 기록적인 폭우도 있었고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기에 이번 겨울은 우리 모두 힘든 일 없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동백꽃처럼 힘든 시기 잘 견디면서 내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